난이의 포켓몬 서버에 초대받게 된캐빈 새로운 스트리머 분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연비의 소개팅도 진행이 되었다 2D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지금, 지금 저기 디코방 모여가지고 음. 민트 그 성격 개조하는 민트가 있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들 음. 그게 가격이 50만원인데 그게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걸로 해서 지금 민주주의 토론으로 가신다 해가지고 아나 지금 서버 기획하다가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 끝나면은 한번 모셔다 해볼까? 나 지금 되게 괜찮은 컨텐츠를 발견한 거 같아 저도 불러주시나 형님? 말 키우는 컨텐츠야 아! 말! 어말 키워서 경주하는 컨텐츠라 아좀 야물딱신데요? 너 지금 응. 어디 있음? 저 지금 광지라고 있는데 형님한테 갈까요? 너 전에 왜 울트라 홀너뭐해놨다 하지 않았냐? 아! 형님 가보실래요? 어 한번 가보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 한번 울트라 비스트를 만나러 한번 울트라 세상으로 가보는 걸로 귀요미 케빈이가 간다 형님 여기 울트라 홀이잖아요 여기가 어. 이쪽에 여기 불빛 보이세요 여기 보면? 어어 시뻘겋해 이게 울트라 레이드 구리에요 이게. 이거 그, 그거 이거 그거 다이맥스 구리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다이맥스 구리입니다. 여기 울트라 다이맥스 구리 좋은 게잘 나와요. 어? 이 그림자 뭔가 익숙한데? 잠깐만, 이거 가봐도 돼? 어, 형님 이거 우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한번 혼자서 해보시겠어요? 저 방송 보고 있을게. 혼자서 도전으로? 혼자서 도전하실 수 있지 않나, 충분히 지금? 나무지기는 그냥 아, 드래곤 크루. 그러고 위에 거 클릭해야 돼요 위에. 이상한 사탕 뭐. 하나 얻어버렸다. 아 그렇죠. 그런 거 얻으면 좋아요. 이제 이상한 사탕이 뭐가 좋냐? 이상한 사탕으로 이제 그건 알아 할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웃음> 와 우리 형 많이 하네. 그건 알아 마. 야 이거 내가 지금 어. 포켓몬을 이제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진짜 뭔가 야뭐 신비롭다 여러분 그죠? 울트라 포레스트. 그리고 중력이 이게 되게 작으니까 뭔가 재밌어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 느낌이. 아 형님 저한테 한번 티피 쳐보시겠어요? 슈핑. 여기 도시면 이런 구슬 이거 보이세요 앞에 요거아 이거? 아 이거 아이템. 네 예,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오클로. 불꽃 제트. 네 그런 거 모아두시면 돼요. 어 여기 한 2, 3성 짜리 있네 여기 3성 짜리 있는데 같이 하시겠어요? 아그 뒤에 있는 거같어 지금? 네 예, 예. 음, 여기로 오세요 여기 3성 짜리 한번 도전해보시죠 혹시 너 휴대용으로 갖고 있는 치료기 없냐? <웃음> 휴대용 치료기 만들어드려면 형님 여기 계시면 제가 잠시 스폰 갔다 오면 치료기 만들어 올수 있어요 한번. 어? 우와 이거, 이거 뭐? 아 이거. 그냥 해보자 근데 네 이거 우클릭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배틀을 시작한다? 스타트를 해볼게요 아 제가 마릴리를 빼놓고 지금 따라큐 키우고 있어가지고 헬가야 델빌이야 어 헬가구나 그냥 바로 끝낼게요 아 아니네 안 끝나네 와얘큰거 봐요 여러분 얼굴 큰거 아. 봐요 이 이제 다이맥스 해가지고 갑바가 그러니까. 생기거든요 아 그러네 생겼네 네. 갑바 생겼네 사실 이래서 개굴린자를 다 키워놔야 돼요 저걸 방어막 다 뚫어버릴 수 있거든 맞아요 그리고 불 타입 포켓몬은 물 타입으로 엄청 세니까 아이. 어 경험 사탕 얘도 나머지죠. 그냥 잡자 어, 안되면 말고 아이 점프점프 하시면서 여기저기 둘러보시죠 이거만 제가 형님 저 스폰에 가서 저걸 갔다올게요 만들어 올게요 휴대용... 거그 치료기? 네 휴대용 치료기를 하나 만들어 다 드릴게요 오케이 야 나도 이거 컨텐츠 하면서 이 울트라 지역을 이렇게까지 막 다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 이거 어, 나한테 저... TPA 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 예, 다이맥스 네. 싸우고 있었어 네 천천히 하고 주세요 어! 아! 아! 아니... 야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저걸 잡는 게 어딨어? 와 미쳤네 그냥? 깡아! <웃음> 무슨 일리 아니야! <웃음> 육강아! 아! 그래, 뭐, 나는, 퀵볼로 잡을 수 있어. 전설 같은 애들은. 아 우리 캐 so, 그렇게 s a 하지않아 인터페이스 문제 n I w i 똑 l keep on going to the i t e r f 아 c e Young, talk, talk, talk, talk, t a 아 진짜 픽셀몬 인터페이스 저 따위로 만들어놓은 거 누구냐? 자동으로 저렇게 막 가는 게 맞아? 아, 혹시 혁강아 미안한데 셜커 상자 같은 거 있어? 네, 사드릴게요. 와우! 이래서 부자 친구가 필요해요. 뭐좀 놀림은 그냥 받더라도. 그냥 누가 마블로안 닥쳐? <웃음> <웃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뛰어다니는 거 되게? 음, 응, 그냥 이것만으로도 재밌어. 아쉽다. 어제 형님 응. 오셨으면 점프맵 했으면 형 멘탈 나가셨겠는데? 왜? 나 점프맵 잘해. 이거 웬만큼 점프맵 하신다분들도 멘탈 나갈 뻔 했거든요 내가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제일 잘하지 싶은데 그래도 그 점프맵이 저거였어요 형님 1등하면 전설 포켓몬 주는거 아 진짜로? 아니 여러분 진짜 그래도 저 웬만한 점프맵 기술은 다 써요 아내 형님이었으면 은 진짜 1등 그냥 하셨을 듯? 아 진짜 다 쓰는데 내가 못하는 기술이 뭐가 있어 뭐 내깐 점프를 못해 뭘 못해 그런 걸로 하자고? 아니 여러분 요거를 인정을 안 해주시네 이거를? 내가 우리 멤버들이랑 여러분 그 마검탈출맵 컨텐츠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실력 차이가 나서 그래 <웃음> 아하하 겁내 귀엽네 생긴거 너무 아, 귀엽네 아쉽다 형님 저거 아베세우스 트라이 오늘 도전하게 해 드릴 수도 있는지 왜? 플레이트 남아가? 저 플레이트 거의 다 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 어, 그러면은 내가 퀵볼로 한방에 잡는 거 보여줄게 첫 턴에 그러면 저 이거 잠시 다이맥스굴 하나만 탈어야 하고 집에 가서 체크 한번 하고 올게요 오케이 나한테도 지금 플레이트 3개 정도는 있는 듯? 16개 있거든요?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아 종류가 16개가 있어 플레이트가? 진짜 아르세우스 네. 만나러 갈까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형 컨텐츠로 좋은데? 하는 것도... 네, 음... 너무 베,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든 잡아만지면 되는거 아니겠어? 그 회복기 옆에 설치해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던지는거지 <웃음> 그러면은 네. 그싹다 챙겨서 한번 와볼래? 네 잠시만요 저 지금 인터넷에서 체크 한번 할게요 제가 항상 체크하는게 있던 어? 플레이트 다섯 개이 정도면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혁강이한테 없는거 제가 불러드릴게요 강철 고드름! 있나요? 고드름 없네 가... 보드름이 없어요? 어 내가 넣으니까 지금 딱 17개 됐는데? 음! 가시죠 아르세우스 야~~ 한도로? 아르세우스~~ 청게이필이 하고 소환신전은 제가 위치가 알거든요? 거기로 같이 가시면 돼요 청개이필이 만드는 신전으로 일단 안내를 할게요 오케이 잠깐만 나 그러면은 여기서 도전할 수 있는 거 조금만 더 도전하고 여기 딥상어동인 것 같거든 이거 안만 봐도? 네, 네, 네, 도전하셔도 돼요. 그거 한 카리아스, 음, 그, 그러니까 기 전버전이라 네, 잡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발, 제발 아, 아, 아 여기입니다. 형님, 여기가 이제 천 개의 피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 설치해 드릴게요. 어? 아, 아. 문이 있네요. 이미 여기. 여기 플레이트에다가 나... 여기 앞에 상자 네, 상자 설치하시고 전 여기 있을게요 아... 상자 옆에 그 설치하시고 음. 플레이트 하나씩 빼서 다 넣어보세요 하나씩 넣을게 네. 이야,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거를 하다니 이제 네, 왼쪽에 플레이트 몇개 남았는지 나오거든요 네? 아영 플레이트가 남아있다 이제 이러면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어, 어, 어, 뭐, 뭐가 막, 뭐가 막반짝거려 어, 뭐가 막, 뭔, 뭔, 뭔가 막, 슈, 슈, 뭔가 막 반짝거려. 슈, 슈. 천계의 피이 얻으셨나요? 나왔다, 천계의 피이 이제 이러면 아르세우스를 잡을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근데 마스터볼이 없네. 나볼좀 그러면 잔뜩 빌려줄 수 있어? 그냥 무한 시도하게? 어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볼다 드릴 테니까 퀵볼은 필요 없거든요?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이퍼볼 아, 파주실 분하실분 있나요? 최캐빈씨께서 아르세우스 노 마블로 트라이 하신다는데 도와주실 분 아물딱지네요 감사합니다 아예캐빈 형이 좋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형님 거기가... 좌표가 어, 1248에 <웃음> 7이거든요 음, 아르세우스 소환되면은 레벨 몇으로 나와? 70인가 80으로 나와요 70, 80? 좀 센데? 빡센데 그러면? 아르세우스 빌려드릴 테니까 아르세우스 대 아르세우스 한번 싸우자 알았어 잠깐만 85짜리로? 음 야, 아닌가 그러니까 마볼로 잡았네 네, 확실히. 케빈 형, 응. 이거 제가 이제 포원 받은 것들 여기 아이퍼을 가져가시고. 와우. 여기 여기서 순계의 리를 우클릭해서 하면 소환이 됩니다. 야. 치력이. 아, 야, 네. 와. 사실 난 얘가 더 잡고 싶어. 펄기야요? 아 펄기야 아니고 얘가 뭐였죠? 루기야? 얘얘 얘 뭐였죠 여러분? 얘네 글자인데. 디아루가 디아루가 아 디아루가 지금 얘가 그 서버에 디아루가가 없어요 그지 디아루가가 진짜 좋거든 진짜 실전형이거든 지금 펄기아랑 루기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그래 오예 네. 일단 우클릭 해볼게 아 어, 와 이게 그 가자와와어 됐다 자 일단 아르세우스가 나왔는데 지금 저 친구랑 싸우는 거지 내가 이거 그냥 그렇죠, 바로 그렇죠. 퀵볼 한번 바로 던져 볼게요 이거 혹시 아, 그렇죠. 모르잖아 퀵볼부터 퀵볼부터 어, 혹시 모르잖아 자 갑시다 근데 오늘 잡는 운이 영 거시기하긴 한데 그 운은 바로 지금을 위한 효광아 가자 정우 축하드려요 <웃음> 아 봤어 봤어 봤어 축하합니다 어 혁강아 여기서 이제 치료하시고 음. 스폰가서 아르세우스 자랑하시죠 뭐야 뭐마스터볼 필요해? 아르세우스 잡을 때? 아, 그치 데스마스한테 켰는데 가시죠 역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혁강이한테 받은 아케오스도 주전에서 살짝 빼놔도 될 듯한데 아 어, 빼도 돼요 빼도 돼요 형님 그좀 성장하시라고 드린 거라 그러니까 어요 정도 라인업으로 일단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 크기도 딱 좋다. 어딱 승차감도 딱 좋으니. 야, 아, 뭐야, 조랑말이야? 이렇게다가? 이거 뭐 실제 키 반영이야? 진짜 개기분 나쁘네. 조랑말이냐고? 왜케다가 조용히 하라고. 어 네크로즈마다. 어? 형님 물 뭐, 뭐요? 아, 네크로즈마. 저거랑 합쳐 합체, 합체했어. 우와 야 황혼의 나... 갈기도 있어 이게 네크로즈마랑 이제 솔가레오랑 합체한 거 케빈 형형질수 없지 아르테우스 보여줘요 얏 <목소리> 케빈이 접을게 형님 저희 그 낚시터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세계수를 지을 생각인데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좀 주실래요 덕지 덕지 지덕지요? 세계선은 원래 덕지덕지 지어야 돼아 그래요? 어어 어. 크게 하려면 좀 덕지덕지 지어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작업은 귀찮아서 아, 아니지 아르세우스를 도와줬으니 내가 도와주도록 할게 아 형님 그러면 오시겠어요? 따라오세요 날거 아르세우 스 타고 날아오세요 우리 발로란트 하러 가자 뭐? 가자 나무 지으러 땅을 넓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블럭이 필요하겠지 어떤 블럭? 요 흙이면 될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흙 삽이라도 줄래? 안녕하세요 아니 다이아 삽은 돼야 되지 않을까? 아 다이아 삽줄 드릴까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제철삽 주세요 너 설마 이걸 세계수라고 지워놓은 건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뭐지? 재료 파밍 하려고 그거 계속 키워놓은 거예요 아, 아 그런 거야? 에 예, 지금 여기 보시면 형님 여기 안 보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세계수 재료 여기 다 있어요. 보실래요?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이런 느낌. 예예 예, 예. 한참 부족할 여기.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어. 야 예, 아, 없으면 또 키운대. 형님 여기 다이아 사.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저기 왼쪽에 저 하트 두개 보이니 혹시? 그거 형 집이에요? 어. 왠지 어디서든 나에게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거 같더라 뭐가 아니야 저거 연비 소개팅 자리야 잠시만요 연비 제건데 어? 자네 돈많나저 포켓몬에서 말씀드렸죠 몇백만 원 그냥 썼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흙은 너가 캐야겠지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당신이 캐야겠지 어, 어 다녀올게 어 여기 갔다어 어, 음, 야, 아, 목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음, 음, 잠만 나너너너 너, 너, 너 목소리 두번 들린다 지금. 어 그래서 빼버렸어 내가. 음, 음, 음. 바꿨어. 이거 스트리머라면 이 정도 개그 감각은 있어줘야 돼요 깡아. 아 이게 세 개수다? 어, 그럼 이그드라실. 세개 같은데? 세 개수. 어라? 내가 생각하던 세 개수랑 좀 달. 뭐 오시는 분 있나? 음 지금 두분 오셔. 이게 세계수라고 이게 하는데, 이게 3개... 3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번, 1번 2번으로, 2번으로 딱 해주세요. 세계수 3... 같다, 1번. 새개 같다, 2번.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웅장하죠. 오케이, 일단 하나 받았고, 하츠님 저한테 개인 메시지로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 어떤지. 1번, 2번 중에 1번 세계수, 2번 새개 같다. 평가를 맞췄으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키빈 축... 없드려 <웃음> 이거 거의 지금 이그드라실인데. <웃음> 발로란트나 하러 가자 혁강아 왜 안돼 뭐야 깜짝이야 안돼 아버지 너 어딨어? 지금 안된대 아버지 아버지 나 지금 마이크가 안돼 안 돼. 마이크가 왜 안돼? 잘만 들리는데? 아버지 응. 아버지 가면 안돼 왜 안돼? 아버지 나 스킨 보여? 어 그거 운비가 만들어준거지 예쁘죠 여러분 내가 네, 보여주려고 왔어 아버지 아니야 <웃음> 어. 나한테 너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어 말해. 아, 일단 어. 저기 보지 말고 앞쪽을 바라봐. 그리고 앞을 바라봐. 아 아니 뒤를 봐. 뒤 봐. 뒤 봐. 뒤 봐. 뒤를 봐. 다 어. 1번 세계수 같다. 1번 세계 같다. 2 번. 자 봐봐. 세계수가 어디 있는데? 여기 또. 뒤에 이그드라실 있잖아. 이그드라실 내가 지은 거야. 아버지. 어. 얘 탈모야? <웃음> 아, 요즘에 탈모가 큰 세계적인 문제야. 그거를 표현한 <웃음> 아, 거야. 아버지 탈모야? 나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 이제는. 근데 내가 탈모라면 아니, 다... 그거는 아들 딸 때문이 아닐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선물 주러 갔다 대박. 이야. 대박. 내가 어버이날 선물 주러 왔어. 기쁨이. 아이. I...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마스터볼. 마스터볼? 어. 근데 아버지 내가 마스터볼 줄수 있거든? 어. 근데 그냥 가져가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 그래도 방송인이고 거의 50만 유튜버인데 마스터벌을 어버이날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그냥 내려놓 이렇게 혓바닥 쑥대비고 하고 가져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내가? 뭐 장기라던가 장기라던가 <웃음> 장기라던가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이경영 씨 다시 한번 만나볼래? 아니 어버이날 선물이라면 조건부가 어디 있어 어버이날 선물에? 아버지 어린이날에 나한테 선물 안 줬잖아. 어린이야 너가? 어? 나 어린인데? 다 커가지고? 나 어린이야 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때 어, 어. 어린이날 때 선물 안 주긴 했지 그러니까 왜안줬 어? 왜안 줬어? 근데 나 선물 준비해놨는데 진짜로 나 해외여행 다녀와서 어? 선물 준비해놨는데 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 그 태국과자 그 초콜릿과자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아니 진짜 개맛있어 그, 그 칩같이 생긴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입에서 녹아버려 진짜로 진짜로? 어그맛 따지는 빗소리도 맛있다 그랬어 아 염산 들었어? 왜노아 어, 어, 아, 아버지 <웃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진짜로 진짜 맛있는 거야. 내가 그거 보내줄라 그래도 주소를 몰라서 못보내줬어아 빨리 마스터볼 혜빈이형 어? 나한테 주면 내가 나이한테 갖다 줄. 게 이게 뭐야? 아파 아파 등디와 아파. 아니 마스터볼이나 주라고 아니, 마스터볼 이모. 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줄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어 아우 마시... 그냥 주는 건안돼한 박자 아, 아, 쉬고 아두 박자 씨고아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셋넷 노래 시키려고 태어난 날씨 <웃음> <웃음> 사과나 맞아라 아예아예 아, 예. 아버지 학대라뇨 무슨 소리예요 그거 해줘 어. 케빈이도 어. 마스불이 갖고 싶어 케빈이마스이갖고 싶어 락탈락 케빈이 눈마스터리이 갖고 싶은데 진짜 귀여웠던데 한 90% 귀여웠다 어? 마지막에 끝까지 해야지 아니야 케빈이 마스터로 안주면 삐질거야 아니 흠흠. 빨리 흠. 저 자시안 나왔대잖아 지금 울트라 포레스트 <웃음> 자시안 나왔대잖아 빨리 야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아버지 날 축하해 아버지 어, 어, 이제 발란트 하러 가야지 야 이씨 빨리 울트라 <웃음>